그런다고 싶어. 즐거 피부관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침 건조해서 겨울에 이걸 달고 삽니다. 달바는핑크 저는 이제 운동을 갈 겁니다. 저는 절대 가기 싫지 않아요. 저는 중국이니까 솔트레인이랑 블라인드 콜라보 리미티드 에디션 치약인데요 이 수익금 대부분이 가족의 자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 학비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양치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근데 귀엽지 않나요? 제가 또 헉, 너무 귀엽다 제가 가오충이라 양치에 굉장히 기적돼요 너무 귀엽다. 시원한 향이 납니다. 저희 언니는 위이가 약해서 많이 암시하는 걸못 보거든요. 여러분도 음. 혹시 그러신가요? 시원해요. 차임팁 이제 그제 쓰레기통에 네, 비닐을 리필할게요 세정티슈 닦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여기에 이 있을 저 이제 오늘 좀 찍는 게 재밌거든요? 제 스트레칭 자세는 이걸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아 졸려. 이거 왕 어깨 옷인데. 몇 이거 몇 이거 땅소에 나오네. 많은... 남일이 선생님? 아니요. 그, 그. 있어 있다. 생기기고 생 약간 생기고 기분 나빠 <웃음> <웃음> <웃음> 배고픈데요? 아리조? 응. 또, 음. 또 목요일하고 오늘 화요일이잖아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은 프로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어 목걸이 안 했다. 잘자라나 응. 이모한테 나중에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웃음> 약간 예, 같은... 예, 어. 예, 더 비싸서 그런가봐요 응. 저왜 거... <웃음> 저의 핑크를 그렇게 주장하시는거지 핑크. 핑크. 오늘 트리룩 트리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게 비야? 눈이야? 어, 아, 잠깐! <웃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저 찍는 건가요? 쳤다 진짜 그날 생각나 우리 둘이 퇴근하면 왜 이런 투모로우 같은 일이? 변경 어차피 갈야 다녀오겠습니다. Oh, oh, sure, kind of 이 조명 좀괜찮은데 <웃음> 어추 따뜻대서 전병도 먹어주세요 이거 뭐죠? <웃음> <웃음> 아니 이래서 사람들이 나 피부 좋은 줄 알잖아 기름인데 <웃음> 너무 과해 <웃음> <웃음> <웃음> 미스트를 많이 뿌렸다 선뜻 번도하나. 본도한... 나 얼굴 안는 쳐지는... 듯.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행사 방송입니다. 딸기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오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행사 방송입니다. 무슨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아파트 막, 그거 많죠? 16도인 날입니다. おや 괜찮아요. 많이 눌렀죠? 크리스마스! 조금 전 대답, 대접은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그 비주얼이. <웃음> 바삭한 부분 드셔보세요. 네. 지금 하나 더 먹고 계세요, 설마? 네네. 금방 먹거든요, 이거? 얇아서. 음. <웃음> 군고구마 아닙니다. <웃음> 음! 음! 맥주 줄까? <웃음> 노나 먹을까? 크리스마스는 끝났고 저는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은 뭔가 우울합니다. 당연